요 어, 아. 야, 여기다 가한1 어, <목소리> 5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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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찾은 곳은 17번 대원수산이고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정갱이가 있습니다 키로에 3만원 가격 변화 없고요 보통 이한 마리가 한 500g에서 700g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토 입고가 되는데 주말은 좀 빠르게 소진이 되는 편이에요 화목토는 6만원 네. 어제부터 주리고 떨어져서 물거죠 이거는 가스은 탕후루가 이렇 분이대부는 뭐, 오늘 14,000원 분이는 14,000원 말은 10,000원 10,000원 대삼채는 추후에 13,000원 어, 이게 삼채에요? 다음 찾은 곳은 비육, 시육, 돼지수산으로 왔습니다 요즘 바다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선어들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았어요 지금 이거 브란지노 이거는 지중해 농어라고 하는데 맛이 굉장히 좋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리뷰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구이용으로 좋은 이제 볼락, 불볼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탕으로 끓여먹으면 아주 맛있는 또 손뱅이가 있고요 네, 학공치는 굉장히 비싸네요 이렇게 시장의 시세대를 조금 알아보게 되면은 예년보다는 확실히 수산물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꼬치고기는 구이용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초밥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거 대긴인데 이거 2만원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져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왕우럭 쪽에 굉장히 맛이 있는 조인데좀 비싸죠 네,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성게소 같은 경우는 이게 잘 녹아요 그래서 아이스박스 안에 넣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에게 이거 달라고 하셔야지 돼요 네 그리고 C4번 한길통상으로 왔습니다 이제 활어 가격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연어필레입니다 이거는 키로당 32,000원인데 이건 예약을 해야지 저렇게 필레로 받으실 수 있어요 자, 능성어가 오랜만에 좀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어, 능성어가 저 정도 사이즈가 되면 일본산이고 국내산은 보통 1kg에서 1.5kg 고그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연산 우럭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좋죠 네, 이제 돌가자미인데 이 돌가자미는 알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감안하시고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방어가 요건 좀 작은 거라서 저렴한데 그 특히 이제 일본산 방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늘 많이 오른 편이에요 뭐 28,000원에서 3만원 사이 요정도 됐고 한창 가격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물량이 좀 딸려서 그러는 건지 가격이 조금 비싸게 좀 올랐습니다 근데 광어는 특별하게 가격 변화는 없고요 요즘 광어는 꼭 3kg짜리가 예전에는 좀 많이 큰 거였었는데 3kg 이상 되는 것들도 꽤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숭어, 참숭어, 뭐 미치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제주강어도 특별하게 가격 변화가 없습니다 참돔농어 지난주하고 동일한 시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축양 같은 경우 한 2만원 선 아,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가격 변화가 축양은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자 C6번 오복상에로 왔고요 어, 여기도 참돔은 2만4천원 3키로 정도 되는거 그러니까 2만4천원 2만5천원 한 요정도 어, 어, 시세로 점포들에서 팔고 있었어요 한 천원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이제 광어도 여기는 서 2만7천원 이렇게 되고요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흑점줄전갱이가 보였습니다 네, 이 시기에 그렇게 쉽게 볼수 있는 건 아닌데, 예. 오늘 보였구요. 네, 여기도 이제 광어, 뭐 참돔 다 비슷비슷한 가격이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능성어, 이건 좀 사이즈가 1.5kg 정도 되는 그 정도 사이즈에요. 능성어 가격은 조금 다른 때보다는 좀 가격이 있는 편이에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축양 같은 경우 가격이 좀 괜찮았는데 일본산 방어, 양식 방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킬로에 3만 원짜리 엄청 올랐죠. 좀 차나 어제 어저께 따지 커다른데. 킬로 한. 그리고 여기 연어 보통 여기 한 6에서 7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생선을 구입하시면 이렇게 충분하게 피 빼주시는 것, 특히 방어. 이거는 피를 확실하게 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광어 같은 경우는 완도든 제주든 특별하게 가격 변화가 없고요. 농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참돔도 지난주하고 가격은 동일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가가 좀 많이 오른 게 느껴지죠 자 이제 각각률 병매장으로 왔고요 오늘의 그 물량표를 조금 보게 되면은 이제 킹크랩이 조금 계속해서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고 오늘 킹크랩 고가가 69,000원이었어요 한 65에서 70% 정도 한 4만원 중후반 정도에서 구입을 하시면은 좀 괜찮은 거 고르실 수 있는 음 가능성이 높습니다 킹크랩 같은 경우는 1 2월 달에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할 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슬슬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게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이 없죠. 그래서 거의 킹크랩하고 가격이 비슷비슷해요. 보통 이렇게 해서 경매장 바로 옆에 이 점포에서 이제 킹크랩이나 대게들을 이제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 4만 원, 만 원. 이거는요? 3만 원, 3만 원. 3만 원. 한만 원. 만 원. 3만 원. 3만 원. 만 원. 만 원. 만 이건 얼마짜 이건 얼요 이건 얼요 이건 얼마짜리예요? 네, 그거 4만 원. 이이이이 원. 원. 원. 원. 만 보고아고버렸한번처 이거 다른 거제 요거는 크기가 살짝 작아요 7만 4천원 원까만 네, 그리고 랍스터 선언대 가격이 저렴해요. 이제 그만큼 이제 수율이 조금 안 좋다던가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랍스터 고르실 때는 양쪽 대가리를 잡고 눌러서 딱딱한 걸 고르시는 거돼요 예전에 제가 각각류 고르는 방법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이제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소매점 쪽으로 넘어왔고요. 이제 믿음수산으로 왔습니다. 아직 경매가 진행 중이라서 어, 킹크랩만 들어와 있고요. 믿음수산에 밴드가 있죠. 여기는 매일 판매 시세가 올라와요. 그래서 어, 판매 시세는 밴드에서 꼭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는 낮에도 방문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미리 전화로 재고 여부 문의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찜, 퀵, 택배, 고속버스 택배 예약 다 가능하고 제로페이도 사용 가능해요. 오늘은 얼마씩이에요? 요거 요거 요거 7만원 한 2천원 팔아야 돼요. 7만원 2천원 어, 2천 3천원 팔아야 돼요. 물건이 음.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물건이 없네요. 물건이 없네요. 렌즈업도 있어요. 렌 음. 나오는 있어요. 렌즈업도 있어요. 과제는? 요거, 요거는 좀싸 버리고 요거는 좀 싫어요. 12,000원 뭐 어. 13,000원 뭐 6,000원 음. 7,000원짜리거든요. -nah, me, 네, 다음은 대신 시월드로 왔고요. 대신 시월드도 믿음 수산하고 판매 방식은 동일합니다. 이 밴드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밴드의 매 판매 시세가 올라오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만을, 5만 어. 그그원 5만 천원 5만 이 5만 6천 원만6원이만6원 5만 천 원이면 만원주셔되 돼요 그게 있원이만6원되만6원 5만 천원 대게는 살 5만 출 원이면 되만원이 되나? 5만 원되만 원이면 되요 5만 6천 원이면 되나? 5만 6천 원이면 되나? 5만 6 원이면 서나 5만 이면 되나? 5만 6천 원 차라 없는 거는 3만 5천짜리도 엄청 많아. 그데 그런 거는 못해어탈모 이런 거는 2개 달치 살이 는 거. 네. 2개 달 <놀람> 네. <놀람> 아, 이게 지금 3만 원. 아, 이게 달치랑. 2개 달라 네. 살은 좋아요. 1개 달야 살은 좋아요. 그럼요. 인개달 살은 이런 거 하자는 없어. 3만 원. 3만 원. 이런 건그근데 물량이 많지 않아. 이런 건똑같다 그랬지 아 만. 다음은 진성이라는 업체에 왔는데 참치 일식재료 취급을 해요. 인스타에 이런 제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연락처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넣어놓을 테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가격이 첨차만별이라서 가격은 업체로 문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치들하고 또 여러가지 수산물들을 판매합니다. 다음은 전복 전문점의 동양물산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매장하고 영업시간이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로페이 사용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 오늘의 전복 시세는 오른쪽에 올려놨으니까 이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이제 경매장으로 와서 폐류 보러 왔고요. 이제 전복값이... 아, 동양 그 물산에서 전북 가 보셨듯이 좀 가격대가 좀 올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굴 가격은 조금 다시 가격이 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대마쪽에도 뭐 특별한 가격 변화는 없고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좀 저렴해지는 그런. 폐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피조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싸지지 않고 가격이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네, 해삼 가격 괜찮은 편이고요. 네, 멍게도 가격 변화가 없습니다. 네, 석화 같은 경우는 가격 변화가 특별하게 없어요. 한 10kg 요거 한 박스가 22,000원 혹은 23,000원 요정도 수준이고 이 피조개가 정말 요맘때가 되면 저렴해지는데 가격이 더 올라갔습니다. 이제 백합 같은 경우도 국내산 같은 경우는 보통 키로에 2만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자, 1 9번 초이스수산으로 어, 어, 왔습니다. 제일 큰 사이즈예요. 두 마리가 3.5kg고요. 여기 한쪽이 지금 11만원 세개니다 음. 그 다음에 얘보다 작으면은 그 사이즈가 이제 여 6마리가 5kg짜리 물건이에요 한마리 800g짜리 물건인데 여기 한짝이 지금 15만원 뭐, 3마리는 나눠 이제 요거는 7마리짜리 700g짜리 물건이에요그 사이즈는 이제 한짝이 얘도 15만원입니다 보 작으면은 8마리짜리 이게 600g 되는 사이즈 보시면 되고요 사이즈는 한짝이 이제 14만원 얘보다 작으면은 500g 짜리 물건이구요. 있 여러분 한 짝에 지금 10원, 2만원, 이0원 요거는 작으면은 4 5 0 g 짜리 10마리, 여러분 한 짝에 지금 9만 5천원. 요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뭐같이 이제 여기 한 짝이 들어있는 거고 여기에 반달어 놓은 거예요. 한자기다 들어있는 게 6마리, 그 값만 들어있는 거는 4만 원인 것같습 치포라 몰라요. 건갈치 네. 이거는 이제 1 6섯가 들어있어요. 이런 거는 세 마리가 한 묶음, 특대 사이즈고요. 그 사이즈 같은 경우는 한짜에 이제 4만5천 원입니다. 요거는 네마리가한 묶음 대 사이즈예요. 요거는 거한짜에4만 원. 무료조직물은 한마리면안될 거예요. 병원 두 마리는 4만 원, 한 마리는 2만 원. 조지고 오늘은 조금 많이 나왔는데 2 0 리짜리 물건이에요. 사이즈는 이제 한 짝에, 요거는 5만 5천 원. 그리고 10마리 만들어진 게 있어요. 요 예. 사이즈는 이제 한 짝에 5만 5천 원. 그리고 4마리도 있어요. 요거 한짝이 지금 얘도 4만 원. 삼치 같은 경우는 해가 되면 않는데, 한 5kg에 지금 4만 원. 이쪽에 20원짜리, 220마리. 이런걸한짝이 지금 8만 원. 한 5천 원 정도 받아도 됩니다. 자, 이거, 이거. 내가 글씨 쓰기 싫어서 속 <웃음> 이게 통영 먹갈치, 10마리. 4만원. 어, 도루묵 씨알이 커요. 이제 다음 주 되면 알이 많이 빠지게 생겼어. 요거는 4만원. 4만원. 어, 이거, 강원도, 해감 청어, 3만원. 통영법, 2만 5천원, 6마리에요. 자, 2만 5천원, 3만원, 3만, 3만 5천원. 네. 자, 갈치는 최고 35,000원, 5만 원. 음, 응, 요것만 딱. 네. 이건들이... 일들 네, 이제 서울 수산 네,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A급 활어들만 취급을 해요. 여기서 이제 B급은 없고요. 제로페이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겨울철에 좀 괜찮을게 추천해 주 드릴만한 그런 생선 중에 하나가 바로 양식, 이 가숭어, 참숭어죠. 요거 괜찮고요. 전갱이는 예전에 제가 리뷰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양한 폐류들이 있는데, 키로그램 단위로 어, 구매가 어, 가능해요. 음, 음, 음, 자, 근데 제가 오늘 보러 온 거는,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활고등어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한 키로 한 25,000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조금 제가 리뷰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